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저의 과거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숨겨진 진실을 찾고 오랜 고통을 멈추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한 사람의 억울함도 놓치지 않도록 숨김없이 남김없이 알려주세요. 진실을 밝히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의 피해를 알려주세요. 내일을 위해 바로잡겠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